안녕하세요. 동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투자를 보험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10년 납, 20년 납,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따박따박 불입을 하죠. 그런데 왜 투자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그래서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이태퍼를 지난 2월달부터 시작했습니다. 2월달부터 시작하신 분도 있고 3월달부터 시작하신 분이 있으니까 어떤 분은 한 달, 어떤 분은 두 달. 저는 저도 똑같이 하니까 저는 이제 두 달째입니다. 그리고 약속해 드린 대로 매달 한 번씩 제걸 가지고 제 수익률, 제 실적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같이 공부해 보기로 했는데 첫 번째 시간입니다. 3월달, 3월 30일 기준 제 수익률, 실적을 그대로 함께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 사원과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 지금 하시고 있는 분들은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ETF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한두 개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한두 개 ETF가 아니라 다수의 ETF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 포트폴리오로 운용한다. 그래서 EMP라고 합니다. ETF 모델 포트폴리오라는 표현을 쓰죠. 기본적으로는 미국 S&P 500 지수랑 미국 나스닥 100 지수 이두 지수를 추종하는 한국 상장 ETF 어, 타이거 미국 S&P 500,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는 아시다시피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이고 코덱스는 삼성 자산 운용에서 운용하는 ETF입니다. 이것을 이두 가지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4개 내지 6개의 ETF 즉이 모든 ETF들은 글로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로 한 바구니에 담아서 포트폴리오로 운용합니다. 그런데 매달 매달 투자시점은 다릅니다. 즉 1일에서 30일까지 한달 있다고 하면 그 1일에서 30일 사이에 언제 투자가 들어갈지는 어 저희 바인 투자자문에서 계속 살피고 있다가 그래도 오늘이 괜찮겠네 하는 날어 투자가 들어갑니다. 매달 같은 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반면 제거는 제 투자시점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 거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날 둘째 주 수요일날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음, 제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매달 둘째 주 수요일날 들어가고 다른 고객분들은 한달 동안 계속 좋은 날을 살펴서 아 오늘 투자하면 좋겠다 좋은 날을 살펴서 투자하는 이유 제 수익보다 고객분들의 수익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경을 그렇게 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떤 금융회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 업무, 즉 일품 업무, 업무가 굉장히 업무로드가 많이 드는 프로세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금융회사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업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비용이 비싸야 되는데 또 비용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적립식 번드 해보신 분들은 그 날짜에 입금이 되면 바로 그 날짜 그대로 투자됩니다. 기계적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저희는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꺼는 매달 주째주수요일에 들어가고 다른 고객분들 것은 한달 안에서 나름대로 오늘이 괜찮다 즉 가격이 싼 날이다 할때 어, 신경을 쓰다가 들어가는 네, 그런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투자 비중도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어, 각이태법별 투자 비중이 다르고 네, 그렇게 어, 전략적으로 운영을 하는 이태법 포트폴리오다. 자 매달 적금식 투자 세 가지 원칙 다 알고 있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떤 자본주의는 추세적으로 성장하더라. 뒤를 돌아보면 10년, 20년, 30년 계속 어떤 일이 전쟁이 있고 또뭐 글로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고 심지어 뭐코로나에서도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 자본주의의 성장은 기업이 성장하는 거다 어떤 기업은 망하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평균은 성장하더라 그죠 그 다음에 주식도 성장하더라 주식도 오르더라 평균은 오르더라 그러니까 ETF라고 하는 것은 특정 종목이 아니라 평균, 지수의 평균에 투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매달 적금씩 ETF에 투자하는 거다 자, 두 번째, 성실한 투자, 투자를 봄처럼 비가 오나 누려오나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투자는 여유돈이어야 한다. 이세 가지 원칙은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월 실적 제 겁니다. 제 거를 가지고 리뷰하기 전에 참고사항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수익률 기준 첫 번째 수익률 기준 일은 2022년 3월 31자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다른 날에 보시는 분들 그때의 자기 자신의 수익률과 제 거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3월 31자 기준에. 수익률을 리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대표 사원인 저의 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월 2주차, 수요일날 항상 들어갑니다. 고정적으로. 근데 다른 분들의 투자 날짜는 어떻다고요? 매달 다릅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관찰하면서 어, 오늘이 좋은 날이다 싶을 때 투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다 장담은 못하지만 매달 매달 우리 고객분들의 투자는 나름대로 오늘이 좋은 날이다 할때 들어간다. 그만큼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2회차 투자를 해도 저의 수익률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적금식 이태 벌을 저와 함께 하시는 분의 수익률은 다를 수 있죠. 죠그 가능하면 저보다 수익률이 좋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 참고하시고. 세 번째는 오늘 말씀드릴 3월 말 기준의 수익률, 재수익률 또 고객분들의 수익률이 과거 수익률이 지금 뭐 좋다고 해도 과거 수익률이잖아요. 이 과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률을 절대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3월 제 거, 뭐 다른 분들 거는 개인 정보니까 공개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제 거, 제 거를 가지고 3월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은 3월 30일자 기준 재수익률입니다. 김광주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적립식 ETF, 매달 적립식 ETF 투자는 투자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목돈을 만들기 위한 목돈 마련 자산 정식형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연금이 좀 부족해 그래서 나는 연금을 만들고 싶어 해서 연금 마련용이 있습니다. 어, 제 같은 경우에는 연금 마련용으로 했고요. 연금 마련용인 경우에는 연금 저축 계좌를 통해서 투자가 됩니다. 자, 제가 어, 총 투자 금액은 192만 2170원 입니다. 그러니까 매달 100만원 100만원 총 200만원인데 200만원을 꽉 차서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각 이태퍼 가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조금 짜투리가 남죠. 그래서 두달 200만 원에서 짜투리 남은 것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77,921원이 지금 예수금 형태로 있는 것이고 실제 투자 금액은 200만 원에서 192만 2,170원 정도가 투자됐다. 자 어떤 이태퍼들이 있을까요? 아래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나스닥 100이 있고 또 미국 S&P 500 있고 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에 투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는 이 테프가 있고 신흥국 인도의 인도 경제에 투자하는 인도니프티 50이 있고 또 차이나 CSI 차이나 경제 에 투자는 또이 테프가 있고 중국이죠. 그다음에 전기차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 차이나입니다 중국.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이 테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신흥국 세계의 공장, 작은 공장이라고 불려지는 베트남 경제 투자하는 VN32TF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S&P 50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인도까지는 다 플러스이네요. 3월 30일 종가 기준입니다. 플러스입니다. 반대로 차이나 또 전기차, 베트남들은 조금 조금씩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전기차와 또 차이나 CSI가 투자되는 시점 그 이후에 중국에 코로나가 덮쳤죠. <웃음> 코로나가 덮쳐서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어 미국 지수들은 사실 신흥국보다도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또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제 음그 영향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가 나름대로 오르기 전 가격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다행히 이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ETF이고 각 비중들이 1월달, 2월달 조금 조금 다르게 들어가고 특히 이제 고객분들의 투자는 한 달에서 가장 좋은 날 들어갔기 때문에 저하고는 분명히 다를 것이다. 자그점 참고하시고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주 두 번째 주 수요일 날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자, 두달 동안의 수익률을 한번 볼까요? 총 수익은 63,748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92만 2,170원을 투자해서 지금 어, 총 평가 금액 3월 3십일자 기준 198만 6,074원이니까 두 달에 63,748원을 벌었는데 어, 두달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3.32%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약 18% 정도 되더라 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죠 어떻게 참고하시라고 과거 수익률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점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3월 30일자 기준 제 것을 가지고 수익률 리뷰를 해보았는데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제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 하는 매달 적금식 이포 토대 어떻게 가입하는지 또 어떻게 자문 운용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중에도 혹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오른쪽, 오른쪽 위에 보면 링크 나오죠. 그 링크를 클릭하면 언제든지 상담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자, 가입 및 자문운용 프로세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삼성증권에서 자문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자, 저희 바인투자자문은 고객의 돈을 직접 받아서 수탁 운용하는 회사가 아니고 고객의 돈을 수탁하고 관리하고 또 계좌를 만들고 통장 관리를 하는 쪽은 저희와 제휴하고 있는 삼성증권에서 합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자문 계좌 개설을 하는데 관련된 개설 절차는 저희 직원들이 다 도와드립니다. 자두 번째 어, 그렇게 자문 계좌가 만들어지면 매달 25일 투자금을 자동이체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다음 달 투자금이 미리 들어와 있어야 다음 달 언제 투자가 될지 모르니까 투자금이 미리 매달 25일 날 자동이체에 들어와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다음 달 불특정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매주 두째 주 수요일 날 항상 합니다만 다른 고객분들은 한달 중에서 나름대로 오늘이 괜찮은 날이다 할때 투자가 들어갑니다. 그때 삼성증권 앱을 통해서 MP 발송이 됩니다. 고객들한테. MP는 모델 포트폴리오. 아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자, 이러이러한 ETF에 이러이러한 비중으로 투자됩니다. 라는 것이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고객분들은 그걸 확인하고 오케이. 승인하면 그때 자동 매수가 되니까 이게 일이 참 많습니다. 업무가 많이 번거롭습니다. 어쨌든 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고객분들이 수익이 조금 더 많이 좋게 나오면, 저보다 좋게 나오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매달 투자되는 날짜도 다르지만, 투자될 때마다 각 이태포별 투자 비중 조절, 투자 비중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가끔씩 전체적인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또 간헐적 리밸런싱도 할수 있습니다. 그처럼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월 적금식 이태포 투자 관련 안내 사항을 몇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장 투자 기간은 반드시 5년 이상을 최소, 최소 5년 이상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뭐 5년 이상, 10년 이상 해도 상관 없습니다만 꼭 최소 5년, 60개월 이상은 하시라. 왜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매달 꼬박꼬박 평균에 투자하면서 시간이 길어질수록 안전해지고 복리로 투자 수익률은 높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중간에 환매도 가능합니다. 중간에 환매 해약하겠다는 것을 제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해약하느냐에 따라서 손실 가능성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는 결국 시간을 인내하는 싸움인데 그것을 못하면 또 원래 기대했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절대 여유돈으로 하셔라 어,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해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돈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아예 하지 마시라고 제가 딱 잘라 말씀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월 최소 투자금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태포로 분할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00만원 이상은 되어야 원활한 분할이 되더라. 자세 번째는 투자상품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본손실 가능, 그러니까 원금 비보장되는 어, 투자상품이다. 이 점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네 번째, 투자 목적, 가입하실 때 투자 목적을 두 가지 중에 하나, 목돈 마련. 즉, 나중에 목돈을 만들어서 쓰고 싶어. 그런 분은 자산 정식형이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연금 마련용 가입하실 때두 가지를 선택하시면 되고, 물론 여유가 있어서 목돈 마련 하나, 연금 마련 하나, 따로따로 하겠다. 그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뿐만 아니라 월 100만원 이상, 뭐 가능하죠 또 100만원 이상 하다가 어떤 달에는 200만원 하겠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때는 저희 담당자들한테 또 알려주셔야 그 비중을 확인하고 또 투자가 들어간다 이 점도 참고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자본보수입니다. 당연히 저희도 보수가 있겠죠. 자본보수는 연 1% 매월 후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 1%는 연만 원이죠. 만 원이 가입과 동시에 만 원이 쑥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월 후치. 12분지 1, 한 달에 한 번씩 12분지 1, 만원에 12분지 1이면 한 7,800원 되겠죠. 그 7,800원이 매달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실 제이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대표사원인 저와 함께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대한 첫 번째 리뷰 방송 정말 역사적입니다. <웃음> 3월 30일자 기준 제 것을 가지고 리뷰해 드렸고 다른 투자자분들의 수익률은 저보다 더 좋은 수익률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또한 그 같은 바람을 가지고 고객분들의 투자자산을 계속 자문운용하고 있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대한 문의가 있다면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서 바인 투자자문하고 검색하면 저희 바인 투자자문 카카오톡 페이지가 나오는데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셔도 되고 지금 보시는 동영상의 오른쪽 상단 위에 보면 링크가 있죠 그 링크를 클릭해서 매달 적금식 ETF 투자에 대한 상담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달사월말 기준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저도 열심히 관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